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. 오늘은 코코팜과 밀키스를 마셔볼건데요 1995년 3월 코코넛젤리를 과일주스에 담은 코코팜은 술씨와 함께 독특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알맹이가 망가지지 않고 탱글탱글한 것 그리고 컵에 따르면 적당한 곳에 떠있는 무게균형까지 당시 코코팜은 코코넛 수분과 섬유질, 미네랄 등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. 그러면 밀키스와 코코팜을 원샷해 보겠습니다. 차! <놀람> <놀람> 아, 정말 밀키스와 코코팜의 조합이 정말 딱 어울렸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밀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착!